안녕하세요 자격증 마스터 정훈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왔어요 자 뭐가 필요할까? 어, 그래 돈 그래 직장 좋아 하지만 이것들 준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 내가 보기엔 운전면허가 필요해 왜 운전면허 필요하냐고? 운전면허를 따야 옆에 음 여자친구도 만들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내가 자동차로 할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오늘 얘기해 주고 온 거야 자 그럼 운전면허 필요하는데 뭐하냐 시험 보지 시험 보는데 이런 문제집들이 필요해 자 그럼 문제집 한번 보자고 자딱 봐봐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 와 직관적이야 이거 있으면 내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 자 뒷면 보자 오 가격 만 삼천 원오 뭔가 많아 어려워 보여 하지만 그렇지 않아 가격도 13,000원인데 다른 사람들 들어봤어요? 운전면허 문제집 대부분 10,000원에서 11,000원이래 근데 얜왜 13,000원일까? 대체 비싼 이유가 뭐냐? 자 첫번째 운전면허책 보면 은 대부분 이런 합격요령 없어요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뭐 접수하고 뭐하고 뭐하고 정신이 없어 근데 이걸 한번 읽어주면 내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미 선행학습 아 요새 유행하는 선행학습 좋아 그리고 시험 어떻게 봐요 옛날처럼 OMR 카드에게 쓰일까 안 그래 요새 우리 5G, 6G 세대야 컴퓨터로 시험 봐그러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 요용 알아놓으면 시험 기간 시험 시간 동안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시험 보고 경쟁력도 있겠지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다른 책몇 군데나 이게 있을까 모르겠네 다음 필기 시험 보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은 이따만 넓은 토지에다가 저렇게 도로해 놨어 이렇게 도로를 쫙 해놓고서는 어디로 꺾어 뭐폐뭘 주차해 돌아 뭐 모르면은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거자 이거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알면 쉬워져 그리고 기능 끝났다? 이제 도로주행 도로주행이 뭐냐? 여러분 운전면허 마지막 시험은 도로주행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도로에 차를 끌고 나가 진짜 리얼!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옆에 시험관이 있다? 시험관이 체크 계속해. 긴장이 빠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은 도로주행에 아 뭐가 뭐가 나오고 어떻게 되니까 학원에서도 알려줄 때 그만큼 내가 더 쉬워진다. 즉 뭐냐? 이 책은 완전 친절한 거야. 다른 책들이 얼마나 친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보면 은 필기만이 아니라 기능하고 도로주행까지 완전 친절하게 내가 모든 걸 알게끔 해주니까 아 그래 2천원 정도는 내가 더 쓸만해 라고 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인데 다른 것들 보니까 뭐 답만 문제 풀고 답만 외우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책을 펼쳐봤지 그러니까 진짜 시작 열자마자 문제하고 답만 나와 문제 답 문제 답 근데 이거는 이론이 나오는 거야 이론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같지? 되게 중요해. 왜? 이것들을 알아야 내가 반만 해왔을 때도 몰랐던 건 응용이 안 되는 거를 이걸 로 응용을 할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대응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대방이 너 잘못이야! 이러면은 아내 잘못인가? 아 내가 잘못했나?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리버리가 되고 아 보험, 보험, 보험 이러는데 내가 알면은 아니! 상대방에게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내가 주행할 때 잘못이 없어요. 당신 잘못이에요. 블랙박스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게 돼. 모르고 따지는 것과 내가 또박또박또박 되면은 상대방도 꼼짝 못한다. 그리고 그때 또내 옆에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오 다시 보이는 거야. 능력 있어. 야 달라. 그리고. 다른 책이 없는 이론들아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냐? 과목별로 문제가 나와. 그냥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단원, 단원, 단원별로 해주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속지가 빨라지는 거야. 외우는 거에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외워진다는 건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건여러분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첫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해줌으로써 이 책의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더잘 읽히고 더 효율적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시간 아껴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추천해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절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러 나온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크라운 출판사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집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될 수 있게끔 보겠습니다 그럼 시윤 넥트 리뷰, 굿바이!